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보리 그리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리 그릴 때두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처음 상황은 딱 들어가는 영역에 시보리를 넣게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상황은 딱 들어가지 않는 영역에 시보리 넣기도 하게 됩니다 딱 들어가지 않는 영역에 시보리 넣기는 아까 상황 1에서처럼 시보리를 넣었는데 시보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제가 어떻게 안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면은 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가운데로 펜툴을 가운데로 선을 그리고 얘를 두께를 키워줘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죠 그럼 직접 선택 툴 흰색 화살표로 점만 찍어서 한번 이동을 해보면 또더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시 이 점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럼. 여기는 안 채워졌으니까 시보리를 그릴 수가 없는데 뭐 그렇다고 펜툴을 하나씩 그리면은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우린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 않는 영역에 시보리 넣을 때는 어떤 걸 이용하시면 되냐 그때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클리핑 마스크는 뭐 포토샵에도 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 제일 위에 있는 오브젝트의 형태로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자르는 기능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단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가면은 요게 클리핑 마스크로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형태, 이 모양 형태로 이 그림을 자르고 싶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 자르고자 하는 형태를 그림 위에 갖다 넣습니다.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요쯤 잘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택 툴로 두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은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가 있을 테고 아니면 컨트롤 7 숫자 7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두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해주시면은 요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려면은 자르고자 하는 형태 두번째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 뭐 간단하게 지금 대충 보여드리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이런 형태가 있어야겠죠 자르고자 하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놔요 자르고자 하는 형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림이 있어야겠죠?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그 이미지 대신 얘는 시보리인데 이렇게 시보리를 그려줍니다. 시보리 그릴 때는 이 형태를 벗어나도록 어차피 요 레몬색 형태로 자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르고자 하는 형태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림보다 얘는 뒤로 보내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Make Clipping Mask를 클릭해 주시면 은 요렇게 요런 구조로 만드는 건데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채워보면 은 일단 여기 안에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르고자 하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된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선들은 선택해 보면 은 그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직접 닫힌 패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뭐 닫힌 패스라는 거는 닫힌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작점과 끝점이 다 연결돼 있어서 구멍이 없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선이 없기 때문에 집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점 만들려면 여기 위에서 직접 대고 그리면 좋은데 여기에 이런 열려 있는 선들 대고 그릴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잠금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잠그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줘요 선택툴로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잠금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2뭐 커맨드 숫자 2 겠죠 맥으로 하면은 그래서 컨트롤 숫자 2를해 주시면 이렇게 앉아 보시면 잠금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일단 펜툴로 선을 그려야 되는데 저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 색깔을 빨강 에다 두고 펜툴로 펜도구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똑같이 따라 그립니다 자르고자 하는 형태 클릭, 클릭해서 클릭 완전 완벽하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비슷하게 단 여기에 마지막 점 위에 갖다 댔을 때 동그라미가 된게 닫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다힌 패스를 만들어 줬고 자르고자 하는 형태는 지금 완성됐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시보리를 그려야 되는데 시보리 그리려면 은 여기 선 색깔이 검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검정 겸본에서 겸정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펜툴 눌러서 가운데 이제 시보리 그리는데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선을 그려줍니다 선 그릴 때도 어차피 빨간 형태로 자를 거기 때문에 벗어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고 점선 사용, 스트로크 패널, 획 패널에서 점선 사용을 체크를 해 주시고 두께를 키워줍니다 이 빨간 형태가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렸으면은 마지막으로 자르고자 하는 형태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선택 툴 누르고 선택 해제 한 다음에 뭐 빨간 형태 위에서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정돈 맨 뒤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됐고 선택툴로 두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Make Clipping Mask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또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밖에 아까 자른 형태 투명하지만 여기를 잡아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가운데 우리가 시보리를 그렸죠 마우스로 갖다 댔을 때 이 보이는 패스라고 보일 때 잡아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시보리 넣기가 완성되었습니다